여러분 교재에 원소, 화합물, 원자, 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분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분자는 원자의 화학 결합으로 만들어진다.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럼 분자 상태에서 모든 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나타납니다. 그럼 분자 단계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 분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보니까 원자의 화학 결합으로 만들어지는데 원자는 어떻게 생겼나? 핵이 있는데 핵 속에, 원자 핵 속에 양성자라는 소립자가 들어있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양으로 하전된 양성자, 그 다음 정기적으로 뭐 하전되어 있지 않는 중성자도 핵 속에 들어있더라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가 원자 핵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 양성자 중성자가 무게가 대부분 무게가 양성자 중성자 무게가 나가지 그 주변에 있는 전자는요 전자는 무게가 거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없느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양성자, 중성자 표 1의 1 6페이지를 보세요 표 1의 1자 6페이지에 보시면 양성자, 중성자를 질량을 1이라고 둔다면 전자는 1,84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840분의 1 이거는 거의 전자는 무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질량이 어디에 있느냐 이 핵에 있다 양성자와 중성자 합한 합을 우리가 질량 질량수라고 이름을 부른다 자 그러면 이제 원자는 다 이제 밝혀졌어요 원자가 어디에 원자 밝혀졌는데 원자들의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들의 원자량이 구해져 있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원소 주기열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원자번호는 뭘 나타내느냐 양성자 숫자와 같습니다 양성자 숫자는 전자 숫자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중성이 됩니다 그리고 질량수라는 것은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숫자를 합한 값이 질량수입니다 그럼 이제 다 밝혀졌어요 그러면서 양성자 전자 숫자는 원자 번호가 구해지면은 밝혀지면은 딱 고정이 돼요. 그런데 그 속에 중성자 숫자가 달라짐으로써 동위 원소가 존재한다. 동위 원소가 존재합니다. 자, 동위 원소라는 것은 영어로 이렇게 아이소토프라고 그래요. 아이소토프, 아이소 하면 아이소 같다 아이소토프. 같은 수의 양성자 전자를 갖지만은 중성자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동의원소가 동의원소이다. 자그 예를 갖다가 뭐 부러움을 가지고 뭐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건 큰 에, 중요한 내용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소에도 이와 같이 중성자 숫자가 다른 질량수가 다른 단일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존재합니다. 탄소도 12번, 13번, 14번 탄소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동위원소가 존재한다. 이걸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전자가 몇 개인가 전자가 핵 주변에 전자를 태울,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 전자를 채울 수 있는 공간이 S, P, D, F 이런 궤도가 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자, 껍질수 제일 첫 번째 껍질은 1S 궤도라는 궤도가 있는데 공 모양입니다 최대 전자수는 두개 채울 수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이렇게 껍질이 존재하는데 두 번째 껍질에 전자 궤도 함수라는 게 뭐가 존재 3S가 아니고 2S입니다 수정하세요 2S, 2P 궤도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S 궤도, P 궤도, D 궤도, F 궤도 여기 D 두개 나오는데 이거 미스프린터 예그래 그러니까 4S, 4P, 4D, 4F궤도 있는데 S궤도, P궤도, D궤도, F궤도라는 것이 전자를 채울 수 있는 방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방이 있는데 그 방이 유기물질에서는 DF궤도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DF궤도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S, P 궤도만 가지면 유기물질다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 얘기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 지금 얘기하는 원자 궤도 함수 영어로는 오비탈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 궤도의 S 오비탈 S 궤도는 공 모양입니다. 구형입니다. 자, 구형인데 1S 궤도에도 S 궤도 있고 2S 궤도, 3S 궤도에 S 궤도 있잖아. 그거는 1S계도는 뭐 탁구공 모양 정도 사이즈다 하면 그 다음 2S계도는 뭐 야구공 뭐 3S계도는 농구공 이렇게 크기가 커진데 모양은 공 모양 구형이다 그 다음 P계도는 어떻게 생겼느냐 P계도는 R형 모양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R형 모양이다 자 R형 모양 구경을 합시다 자 이게 S계도입니다 공 모양. 1에서 뭐 2에서 3에서 4에서 이런 식으로. 공 모양. 그다음 피계도 이겁니다. 아령 모양이죠. 이팔 운동하는 아령 모양. 자, 이 아령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x 축으로 아령 모양이 하나 있고요. y 축으로도 아령 모양이 있고 g 축으로도 아령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령 모양 하나의 전자가 두 개가 채워져요. 그러면 x, y, z 궤도 각각 두 개, 두 개, 두개몇 개입니까? 여섯 개 채워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자를 채워 갖는 채우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s 궤도에 자, 1s 궤도에 궤도는 하나가 있고 전자 두개 채울 수 있고 p 궤도는 P, X, Y, g 3개 궤도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3 곱하기 2에서 전자 6개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D 궤도는 5개 궤도가 있고요 F 궤도는 7개 궤도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에 곱하기 2 하면 10개, 14개 전자를 채웁니다 이거는 유기물질 아니고 무기물질 만들 때 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s와 p만 우리가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자를 채우는데 전자가 어떻게 채워지냐 하면 이렇게 채워집니다. 표 1의 3 전자 배치. 원자번호 1번 수소입니다. 자, 우리가 수소 전자 하나입니다. 그럼 1s에 전자 하나 채워졌다 이 말이고 이렇게 표현을 1s의 우측 상단에 1 이렇게 전자 한 개. 그 다음, 탄소, 전자 6개입니다. 전자 6개, 1s에 전자 2개 채워지고, 2s에 2개 채워지고, p 궤도에 pxyz 3개 궤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px 궤도에 전자 1개, py 궤도에 1개, 이렇게 채워집니다. 자, 이걸 조금 기억을 합시다. 자, 이걸 이제 기억을 해야 그다음에 이제 공유 결합을 만듭니다. 자, 공유 결합을 만들 거니까 탄소 기억 좀 하고 수소, 탄소 그다음에 질소 산소. 자, 이것만 우리가 기억을 기억이랄 건할건 건 없어. 전자 채우 나가면 돼. 1S에 두개 채워 전자 두개 채우고요. 그 다음에 ES에 두개 채워지고, P 궤도에, EP 궤도에 XYZ 세개 궤도 있는데, 세개 전자가 있다면, 은 자리가 세 개가 있는데, 하나씩 다 채워지고, 그 다음 채워질 때, 이렇게 짝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지하철 타러 가는데, 뭐, 어? 자리가, 한 자리 다 차지할 수 있는데 둘이 이렇게 짝으로 해가지고 같은 자리에 앉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자, 채워지고 나서 이렇게 채워진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는 공유결합, 뭐 이용결합 결합 만들 거예요. 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자가 채워졌고 그리고 전자를 채워나갔는데 여덟 개 전자를 꽉 채우면 안정한 물질이 됩니다. 그게 안정한 물질이라는 게뭔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안정하다면 안정 안정하다면은 어떨까요? 불활성 물질입니다. 활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팔족원소들 전자 채워질 수 있는 게다 채워졌는 겁니다. 이게 원소주기율표상에 제일 우측에 있는 제일 우측에 뭐가 나타납니까? 수소 다음에 해륨이 나타납니다. 해륨, 네온, 아르곤하고 쭉 있죠? 그것들이 바로 안정하게 다 채워진 물질들입니다. 불활성 깨습니다. 활성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안정하게 8개 전자가 다 채워지면 안정하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8전자 규칙이라고 되어 있는. 그다음 이온 결합이 나옵니다. 자, 결합의 이온 결합은 이온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온은 두 가지 종류뿐입니다. 양이온, 음이온. 됐습니까? 양이온, 음이온. 그러면은 자, 음이온이 되려 하면 어떻게 돼? 어떤 어떤 물질이 음이온이 돼요 남전자를 하나 뺏어오면 됩니다 맞죠 음이온은 플러스 전하보다 마이너스 전하가 더큰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남전자를 뺏어오느냐 뺏기느냐 이 얘기입니다 전자를 뺏어올 능력이 큰 것이 전기음성도가 크다 이릅니다 자, 전기음성도가 크다 이 얘기는 전자를 당기는 힘이 굉장히 센 물질입니다 센 원소입니다 가장 큰센 원소가 뭐냐 불소 불, 불소 F-O-N 불소 산소 질소,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것이 양이온이 되고 음이온이 되느냐? 소금이 자 이온결합으로 되어 있다. 그걸 왜 소금이 이온결합으로 되어 있느냐? 소듐은요, 전자를 잃어가지고 소듐 플러스 양이온이 됐고요. 크로라이드는 전자를 뺏어 와가지고 음이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온으로 양이온, 오미온의 결합을 이루고 있다. 그게 이온결합으로 이제 우리가 설명했고, 이온결합은 유기물질에는 이온결합 없습니다. 공유결합입니다. 이제 공유결합은 글자 그대로, 자, 너 하나 내라, 나 하나 낼게. 전자들이 완전히 이동하여 생성되는 이온결합과는 달리, 자, 이온결합은 전자를 완전히 뺏고, 뺏어오고, 뺏기고 하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공유결합은요, 그렇게 완전히 뺏어올 정도의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뺏고, 뺏기는 것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사이좋게, 너 하나 내라, 나 하나 내게 같이 쓰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공유결합은 비슷한 전기 음성도의 원자 간의 전자상을 공유해서 만들어지는 결합이다. 자, 그래서 비슷한 전기 음성도 사이에 일어나는 결합인데, 자, 이 결합이 어떻게 이제, 결합이 만들어지는가? 이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설명을 하는데 전기음성도가 아주 큰 것이 어떤 물질이냐? 전기음성도, 공유결합은 공유결합인데요. 극성 공유결합이 있고 비극성 공유결합이 있습니다. 자, 이게 두 가지가 이제 전자를 당기는 힘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딱, 줄 당기기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전자 당기는 힘이 비슷하다. 아시겠어요? 자, 전자 너 하나 내라. 나 하나 내게 당기는 힘이 비슷해. 딱 중앙에 놓여 있어. 자, 이런 경우가 있고, 이둘 사이에 전자 당기는 힘이 좀더센 쪽이 있을 거야. 맞죠? 완전히 전자를 당겨 갚버리면은 양이온 음이온 이온 결합이 돼 버리고 그 정도로 당겨 가지는 못하고 줄 당기를 했는데 이렇게 팽팽하지 않고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전자를 당기는 힘이 좀더센 쪽이 있을 거예요. 그더센 쪽으로 전자가 많이 끌려져가 있습니다. 그리 많이 끌려져가 있는 쪽이 전자가 풍부하겠죠 그러면은 음이온이 아니고 음이온 정도까지는 아니고 전자가 좀 분포가 좀 많이 되어있다 해서 부분적으로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했는 전자가 더 많이 이쪽에 끌려가서 전자가 많이 분포하고 여기는 전자가 끌려가버려가지고 전자가 좀 부족한 편그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그 극성이 나타납니다.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이온 까진 아니에요. 자, 그런 상태의 결합이 공유결합은 공유결합인데 극성 공유결합이냐 비극성 공유결합이나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나눌 수가 있다. 자, 이게 나중에 상당히 또 성질이 달라집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전기 음성도가 어디가 가장 세냐 하면은, 불소가 가장 세고요. 당기는 힘이, 전자 당기는 힘이 가장 셉니다. 불소, 그 다음 산소, 질소, 탄소, 수소는 거의 비슷해요. 당기는 힘이. 그렇기 때문에 탄소, 수소만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공유결합은 공유결합인데 극성일까 비극성일까 비극성이에요 비극성 그러니까 전기음성도가 탄소나 수소나 비슷해요 당기는 힘이 그럼 이제 나머지 질소나 탄소나 수소 탄소나 산소나 탄소나 질소나 탄소 불소 들어있는 경우는 크게 많지가 않아 자 이렇게 있을 때는 공유결합은 공유결합이지만 극성공유결합을 띕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뭐줄 당기기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줄 당기기 누가 힘이 좀 그래도 더세다 팽팽하냐 이런 차원입니다 자그 다음 자, 자 공유결합을 만드는 데에 공유결합에 여기에 결합 형태가 또 나타나는 게 시그마 공유결합과 파이 공유결합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어, 자, 설명을 할게요. 시그마, 파이 공유결합. 자, 이거는 다음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자, 기름과 그죠? 어, 기름과 그 지방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기름과 지방. 물리적으로 기름은 뭐 상온에서 액체 상태이잖아요. 지방은 거의 뭐 반고체 그렇잖아요. 그죠? 버터. 자, 거기에서 나타나는 기름은 왜그 그 액체 상태가 나올까? 거기에 보시면은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그러는 얘기 들어보셨죠? 불포화 그러는 게 이중 결합, 포화 결합이 아닌 이중 결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 결합이 많이 들어있으면 많이 들어있을수록 뭐 기름 성질이 더 아주 액체 상태 성질 나타냅니다. 그때에 나타나는 이중결합 가지고 있는 이 결합이 지금 얘기하는 시그마와 파이 공유결합, 이 파이 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결합, 이중결합 속에 공유결합인데 한 가지 종류가 아니고 시그마 공유결합이 있고 파이 공유결합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중결합을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파이 공유 결합이 또 설명이 되어야 돼요 그럼 다음 시간에 시그마와 파이 공유 결합을 이해를 하고 나면은 이제 뭐 기름 지방 뭐 여기에 대한 어떻게 왜 그게 지방이 되고 기름이 되는지 이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될 거고요 그 다음 그 불포화 결합이 존재하는데 거기에서 산화가 일어납니다 산화가 일어나고 삼폐가 변폐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하려 그러면은 이 시그마 파이 공유 결합이 이해가 좀 되어야 해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 결합인데 또한 가지 종류가 아니고 시그마 파이 공유 결합이 있다. 자, 이거 정도만 이제 보시고 나면은 이제 물질 만들었는 것은 다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었는데, 아직 완전히 이해되는 거 없잖아, 그죠? 이해 네. 예, 안 되죠? 오늘, 공유결합, 이용결합은 이해가 되셨을 거. 그죠? 공유결합에도 보니까, 뭐, 무슨, 뭐, 시그마 공유결합, 파이 공유결합하고, 뭐, 극성, 비극성,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되고 나면, 2장부터는 이제 굉장히 쉽습니다. 일장이 시간 제일 어려워.